임산부가 어떤 베개를 베는 것이 좋은지 설명해 주신다고 해서요. 네. 자려면 베개를 베잖아요. 그런데 네. 우리 주변에 참 베개가 엄청 많이 있어요. 보통 이렇게 폭신폭신한 베개를 많이들 선호하시더라고요. 여성분들이 뭔가 폭신폭신하면 느낌이 좋죠. 그런데 과연 진짜로 좋을까?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이 상태 베개가 느낌이 편하세요? 네, 편해요. 편하죠. 자, 그런데 한번 볼까요? 호흡을 한번 느껴보세요. 숨 쉬는 느낌을 보는 거예요. 저는 베개는 목숨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 뒷목과 호흡을 좌우하는 게 베개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베개는 그런 기능을 생각하지도 않았고 어, 누구도 그걸 알려주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베개에 목숨이 달렸다. 보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머리 한번 들어볼게요. 자, 편하게 놔보세요. 음, 자, 아까 이렇게 머리가 이 정도 돼 있었잖아요. 네. 이때 호흡하고 조금 내려왔을 때 호흡하고 어느 게 편해요? 지금이 더 편해요. 그죠좀 이렇게 좀더내려가 어때요? 이게 더 편할 것 같아요. 이렇게 내려면 어때요? 네, 편해요. 자, 이 다시 머리를 들어봐요? 자, 그런 관점에서 이 베개가 편해요? 아니요. 기도할게 눌려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아까는 그걸 생각하지 않았을 때는 이 베개가 상당히 편하다고 느꼈었는데 네. 호흡을 생각하니까 어, 이거 불편한 베개이구나죠. 그 다음에 목도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거북목을 얘기하잖아요. 일자목 거북목 되게 심각한 상태인데 요즘에 보면 자, 이 자세는 거북목 자세예요? 그냥 정상적인 자세예요? 거북목 자세예요. 우리가 왜 거북목 상태로 잠을 자야 될까요? 지금 낮에도 스마트폰 때문에 거북목도 가지고 있는데 잘 때마저도 거북목을 만들어 놓고 있으면 나는 거북이가 될 거야. <웃음> <웃음> 라고 하는 건 같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 베개는 나에게 나의 체형에 맞춰가지고 딱 맞춰야 돼요. 그래서, 요런 베개는 이 목에 대한 테러예요. 굉장히 위험한 물건이 될수 있어요. 이런 종류의 베개는 주변에도 많지만, 이건 다 베개로 쓰는 게 아니고, 방석으로 써야 돼요. <웃음> 아니면은, 옆으로 잘때 무릎에다 끼고 자는 베개 정도로 써야지, 이걸 목에다 대면은 목에 치명적인 위험을 가할 수 있는 위험 물건입니다. 네, 자, 이걸 한번 빼보고. 자자자자자 자, 자, 자. 자, 들어보세요 자 그냥 힘 빼고 그냥 편하게 지금 아까처럼 머리를 들어 올리는 자세는 좋지 않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나한테 딱 맞는 높이를 맞춰야 돼요 자 여기가 편하세요 여기가 편하세요 음, 이게 편한요 아래로 내릴 때 하고 위로 올릴 네. 때이 자세가 편한 느낌이 들어요. 네. 목이 편해요? 호흡이 편해요? 평소에 그 거북목 현상이 좀 있지 않아요? 네. 있죠. 거북목이 있는 사람들은 거북목 자세를 했을 때 편하다고 해요. 근데 어, 그거는 별로 좋은 자세는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베개를 맞출 때 호흡을 보고 맞추는 거예요. 자. 여기가 편해요. 여기가 편해요. 자, 밑으로 내린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또 마냥 위로 올린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음. 나한테 딱 맞는 높이가 있죠? 음. 어, 이 위치로 대개를딱 맞춰주면 은 음. 나한테 딱 맞는 높이예요. 근데 이게 거북목이 이렇게 평소에 있는 사람들은 이 자세로 처음에 잡아주면 힘들어 할수 있어요. 음. 뭐, 목이 좀 불편하다고 느끼겠는데 그래서 자. 목적, 목표는 여기에요.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아 이렇게 하면 어색하고 불편해. 그러면 처음에는 좀 편한 위치로 이렇게 잡아놓고 거기서 매일매일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조절해가면서 금씩조 여기 위치까지 딱 와야 목도 제대로 회복이 되고 호흡도 정상이 돼요. 그런 베개가 바로 요런 베개예요 그래서 보면 자, 목을 맞춰볼게요자이 높이는 어때요? 네. 지금 아까처럼 음, 높이를 조정해가면서 네. 이제 맞춰졌단 말이에요. 어, 그렇게 해서 이 바로 누웠을 때 높이를 맞출 때는 이런 식으로 맞춰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 한번 넣어볼게요. 평상시에 그 옆으로 돌라면 그 자리에서 이렇게 회전을 하고 힘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아니고 여기가 회전축이 있잖아요. 그대로 돌아요. 그대로 돌아서 한 바퀴 90도로 돌면 딱이 높이가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어깨 넓이를 고려해서 이 높이가 맞춰져야 되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아니 잠깐 그대로 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올리면 어때요? 아까보다 더 편했어요. 자 불편해요. 네. 자 보통 옆으로 달때 낮으니까 베개 두 개를 얹어놓고 아니면 베개를 접어가지고 이렇게 할때잘안 맞아요. 네. 잠깐 머리 들어볼게요. 보통 일반적인 베개가 이렇게 고개가 헥 떨어져요. 그러면 어깨에 눌리는 정도가 더 심해졌어요? 편해졌어요? 심해졌어요. 어깨가 좀 압박이 되게 많이 되죠어깨 네. 뭐 혈액순환이 잘 될까요? 잘안 될까요?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이 높이를 조절해서 잠깐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것도 좀더 조절해서 좀 낮춰줘야 돼요. 그래서 내 체형에 딱맞춘내 뒤통수, 어깨, 목, 등판 이런 여러가지 조건을 고려해서 나한테 딱 맞는 높이로 맞춰야 제대로 된 베개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경험 해보니까 어, 베개의 높이에 따라서 호흡이 달라진 걸 느꼈죠 네 음, 그리고 옆으로 누웠을 때도 어깨 부담이 들 가고 더 가고 하는 것도 느껴졌죠 네 어, 이런 식으로 베개를 맞춰야 좋다는 것도 이해했죠 네자 <웃음> <웃음> 네. 눌러야 됩니다 어디? 여기 여기 그리고 여기 여기 여기를 늘러주세요. 늘러 주세요. 늘라 늘라 늘라. 잘란다